안녕하세요, 탱탱이들 바로 오늘 먹을거는 쿄우젤리야 네, 드디어 드디어 제쿄우젤리가 도착했습니다! 정말 구하기가 어렵고 3주? 2주, 3주 정도 됐거든요? 드디어 왔어요 포도송이 같은 봉지에 들어있었고 이거는 지금 두 봉지를 뜯은 거예요 굉장히 질기 질겨... 터질까봐 무섭다 탱글탱글해요 틀려볼게요. 어, 뭔가 무서워. 아이고, 아이고. 어, 어라. 찡이네요 응? 이렇게 생겼어요. 그 뭐지, 그 100% 포도주스 같은 그 포도주스 향이 나요. 미끄덩 미끄덩 합니다. 오라. 맛은 포도주스 맛인데. 식감이 일본의 곤약 젤리 있죠. 어, 깜짝이야. <웃음> 애들, 애기, 애기들이랑 먹으면 좋아하겠는데. <웃음> 애기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닐까? 음. 근데 뭐가 벗겨지고 안 벗겨지는지 잘 모르시겠죠? 얘는 벗겨지네고 얘는 안 벗겨지네 아, 이 정도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경단처럼 어디 한번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요 식감도 그 유명한 그 젤리랑 거의 동일해요. 음. 식감이 진짜 재밌어요 선물하기에는 특히 애기 있는 집에 선물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조카들이나 이런 애기들 근데 어른들도 사먹기 한 번쯤은 괜찮지만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참 재밌다. 근데 얘가 유통기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아쉽고, 순간 이거 얼려 먹으면 무슨 맛일까요? 얼려질까? 이거 얼려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많이 먹어 물린다. <웃음> 사서. 욕심내서 혼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거든요? 가족들이랑 같이 드시면 될것 같아요 대동님 나도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한 봉지 조금 더 먹으면 물리는 맛인 것 같아요 다른 맛이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먹으니까 좀 물리가... 오늘 쿄즈리 먹방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거죠? 저는 다음 먹방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음 이거는 샤인머스켓 굼이에요 8,900원이었나? 궁금해서 같이 시켜봤는데 <웃음>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음. 굉장히 예쁜 색이고 얘는 하나씩 들어있어요, 하나씩. 네, 먹어볼게요. 음, 안시냐? 살짝 시다. 살짝 쉬고 질감은 뭔가 탱글탱글한 질감이 아니고 뭔가 설탕이 막 묻어있는 것 같은 그 젤리를 이렇게 쓱 씹었을 때 뭔가 으스러지는 이 비슷한 그런 젤리 있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요렇게 비슷한 질감인데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? <웃음> 역시 곰돌이 젤리가 전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